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무시동 히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박스를 뜯어 가지고 다 책상에 펼쳐 놨어요 구성품이 뭔지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그러니까 즉 2년 전까지죠 중국의 무시동 히터 가격은 위안화로 대략 700원대 후반 800원대 초반 이었어요 한국 돈으로는 4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14만원짜리를 관부가세를 내고 수입하면 20% 정도 붙죠 세금이 그리고 물류비도 있고 그러니까 창고에 딱 들어오면 원가가 18만원이 조금 넘어가요 이 제품은 그리고 AS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히터의 원가는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히터를 만들어본 적도 없는 조립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히터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제일 싼게 타오바오 뒤져보면 400원짜리도 있어요. 한국 돈으로 7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7만원짜리 히터는 중국에서는 잘안 팔려요. 신기하죠? 이 7만원짜리 히터는 대부분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산 제품이 허접하다고 역시 싸구려라서 후지다고 중국산이 다 허접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싸구려 중국산 제품이 허접한 겁니다 히터는 한국 업자들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시작됐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점점 안에 있는 부품을 싸구려 부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터 공장 사장 의견으로는 그 제품 보더니 이 제품은 저가 제품은 10대 중 8대가 1년 안에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저 저가 안써봐 가지고 그만큼 보장 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저도 부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저희 팔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계속 AS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AS를 합니다. 히터수리도 직접 많이 했고요. 제일 고생했던 게 중국산 점막이었어요 거의 뭐한달 쓰면 점막이가 터져버려요. 진짜 터져요. 겨울에 차가운 경기가 히터 안으로 한 방울 뚝 들어가는 순간 뜨겁게 달궈진 점화기가 팍 하고 터집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멀쩡한 점화기를 찾다 찾다 찾아낸 게 일본 교세라 세라믹 이란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점화기를 만들더라고요. 그곳에서 점화기를 구해다가 히터 공장에 보냈습니다. <웃음> 그랬더니 그거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점화기 때문에 한번 고생했고 펌프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저희가 막 펌프 추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장 최근에는 디지털 계기판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거 키면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키면 히터 그림도 나오고 펌프 그림도 나오고 예뻐요 근데 안에 LCD를 너무 싸구려 써가지고요 한 짧게는 세달 길게는 1년 사용하면 화면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퇴출 그래서 저희가 이모을해는 작년에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 시행착오를 통해 다시 한번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자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가 출시한 MD용 무시동 히터입니다 이 제품은 20년 가까이 히터만 생산한 공장에서 저희 요청으로 OEM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일단 점화기 이 안에 점화기와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이 기판 있고요 또 하다못해 소음기까지 그리고 필터까지 가장 좋은 부품으로 골라서 포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장점 차별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중국 부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기술력으로 바로 점화기와 펜 모터 안에 이 브러시 모터예요. 계속 모터가 돌아갈 때 마찰하는 브러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본 부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요건, 요건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 점화기 같은 경우, 큐세라 세라믹 제품인데요. 중국산 히터지만, 이 점화기는 독일제보다 좋으면 좋았지,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이시나? 짜잔! 한국에서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K 시님 가라고 내년에는 저희 보조금 쪽으로도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국산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 점화 문제예요. 딱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시동 딱 걸었는데 흰 연기가 나오면서 점화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저만은 됐는데 검은 연기가 나와요. 불완전 연소가 돼 가지고 그리고 검은 연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히터들은 딱 일주일만 쓰면 안에 뚜껑 열어 가지고 분해 보신 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지 딱 분해하면 안에 검은 탄소가 가득 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터 공정과 함께 일단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매년 히터를 개선해서 독일제 히터와 거의 동일한 성능의 히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먼저 점화가 안, 점화가 불안전 연소가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 펌프 아, 연료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히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연료 공급 라인이에요. 연료 라인의 위치를 0.1mm씩 바꿔가면서 연료가 분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연료가 몇 퍼센트의 연료가 그 연소가 되는지 측정을 했고요. 동시에 연소를 시킬 때 중요한 게이 펜이 돌면 이 연소 시간에 작은 펜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펜이 연소실 안으로 공기를 공급해줘요. 펜에 약간 프로펠러 있죠. 펜이니까 프로펠러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100% 연소가 되는데, 100%는 안 되죠. 최대한, 최대한 많은 양의 연료가 연소될 수 있는 데이터를 거의 6개월 동안 찾았어요. 그말고도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펌프 있죠? 세 가지예요. 연수는 펌프에서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연료를 안으로 공급을 해 주냐. 그리고 그 공급된 연료가 어느 각도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로 뻔어 안으로 흘러 들어가나. 그리고 뻔어 안으로 흘러 들어간 연료가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요. 디젤. 그 분사 시키 들어서요 점화가 될때 어느 정도의 공기를 공급해 줘야 히터 안으로 들어간 연료가 가장 많이 연소가 될까 그걸 찾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버너 안에서 연소를 시키는데 초점을 둔 히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작년에 쓰던 펌프는 작년에 구입해서 예비로 펌프 가지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그 펌프는 2019년 신제품과는 호환이 안 됩니다. 연료 분사량이 약 20%가 차이가 나요. 이번께 연료 분사량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을 찾았고요. 근데 실제 그런 노력들은 히터 겉모습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웃음> 그래서 최대한 완전 연소에 초점을 잃다 올해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여러분들 펌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연료펌프 커버입니다 펌프를 어떻게 넣나 이렇게 넣는구나 펌프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소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도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악세사리를 준비했고요 이 케이스 보면 은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메탈 은색으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이거는 저의 취향이에요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해요 계기판 계기판 좀 뜯어볼까요? 계기판 뜯어봅시다 이 계기판은 생산된 지 열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 계기판이 아니라 동그란 계기판 받았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계기판은 몇 년을 써도 고장이 않는, 안 나는 안나는 다이얼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계기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6개월 정도 쓰면 LED가 흐려지면서 아예 안 보이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기판 안 보인다고 전화를 주신 분들께는 전체가 교환해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고장이 나지 않는 계기판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만의 또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는 히터 팔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드립니다. 일단 저희만의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히터를 1년이나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사용하면 언젠가는 청소를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 분해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분해를 하게 되면 이 가스켓이 찢어져요. 가스켓만 살려고 하면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배송비도 비싸고 그래서 2년 후에 청소를 하실 때 쓰시라고 가스켓, 버너 가스켓과 메인 몸통 가스켓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반도 밴반들 가죠. 밴에요 밴드. 뭐냐면 흡기관이나 배기관을 고정하는 밴드인데 밴드도 넉넉하게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그흰 연기 나면서 점화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점화기 뚜껑을 열어 가지고 하네요 점화기를 열어가지고 열면 이 안에 요만한 망이 있습니다. 이 철망이 점화기를 감싸고 있어요. 이 철망만 교체해 주셔도 흰연기가 나면서 점화가 안 되는 문제는 90% 이상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년 후나 2년 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대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 드립니다. 자 그리고 히터 바닥을 보시면 깨알같은 디테일 저희 MD용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거 아니지만 요거는 히터 장착할 때 쓰는 판이에요 판 하나도 작년과는 다르죠 조금이라도 구급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흡기관 배기관 히터를 설치할 때 차량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25mm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구멍 뚫을 때 쓰시라고 요런 홀쏘 아, 그냥 구멍 뚫는 공구를 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것도 전선 자체적으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중국산 히터 보면 차에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차에 매립을 하는 경우, 트럭에 매립을 하는 경우 마이너스는 바로 차체에 접지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전선은 길고 마이너스 전선은 짧습니다. 저희는 전선을 전선 공장에 의뢰해 가지고 주문 제작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은 트럭도 있지만 그냥 차에 매립을 안하고 다른 데다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죽다 긴 전선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쓰던 흡기 필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더 비싸고 고급진 크기도 크죠? 아니면 내용물도 틀려요. 이건 스펀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진짜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음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쓰던 오일 필터. 이건 작년에 쓰던 오일 필터고요. 오일 필터 설치할 때이 제품 큰 문제가 약간 거르는 능력도 부족했고요. 끼우다가 이 부분이 자주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저희 전화 걸어가지고 하나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잘안 부러지고 기름을 잘 불순물을 잘 걸러주는 필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계기판의 비밀 자 계기판 이제 저 배터리를 다 연결했고요. 한번 전원을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To your 자, 영문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영문판으로 만들었냐면요. 저희 이번에 만든 히터는 끌게요. 이제 연기나니까 자 영문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매뉴얼도 중문 매뉴얼이 아니라 영문 매뉴얼이 들어갑니다. 영문 매뉴얼 보이시죠? 아, 왜 영어로 만들었냐 처음에 한글판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히터를 한국과 일본의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잃어두개 만들기 복차가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팔 수도 있잖아요 또 나중에는 뭐 독일에도 팔수 있어요 전세계에 팔자 판매를 하자 그래서 영문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역도 저희가 직접 다의뢰가지고한 거예요 영문이랑 즉, 이 히터는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런칭된 히터고요. 자 일본에 런칭했잖아요. 부품 같은 경우 일본 고객들의 수준에까지 맞출 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고의 부품만 골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시동 히터를 판매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 무시동 히터 구조에 대해서 아 엔지니어들 빼고 요 판매자들 중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히터 판매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 완전 보내가지고 어떤 히터든지 수리할수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하세요 있나? 저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는 매년 히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개선하냐 저희가 직접 AS를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거예요 좋은 히터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편하려고 히터 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초에 고장이 안 나는 히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실패한 것도 하나 있어요. 자, 이 히터는 심지가 아닌 분사식 히터입니다. 그리고 분사식 히터는 실내 온도가 높아져도 꺼지지는 않아요. 아주 약하게 점화가 된 상태로 구동 작동이 됩니다. 그걸 린번이라고 불러요. 그 독일 에바스페커 같은 경우는 린번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연료를 진짜 조금 넣어도 안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술력은 그 기술의 비밀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 목표예요. 저희 내년 목표는 에바스페커 수준의 린번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올해는 실패했어요. 꺼지더라고요. 연료 조금 넣니까 자꾸 꺼지면서 점점하게 무리도 가고 안에 타도도 생기거든요. 그 기술은 저희가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꼭 해낼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히터를 직접 설치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